안녕하십니까 광수 TV의 성광수입니다. 얼마 전 김어준의 뉴스 공장 공개 방송에서 황교익 씨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김어준 씨가 황교익 씨를 계속 놀려요 자꾸 이제 백종원 씨하고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재밌게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황교익 씨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가 골목식당을 살리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교익 씨는 김원진 씨한테 계속 놀림을 당하면서도 하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황교익 씨가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가 나와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고 방송을 찍고 있는 자체가 불편한 이유가 프랜차이즈 자체도 다 망해 없어지는데 골목 식당을 살리겠다. 이런데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현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할 건데 요즘 굉장히 핫하죠 연안식당 명륜진사갈비 연안식당은 지금 현재 매장이 프랜차이즈만 200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연안식당이 얼마나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양재동에 연안식당이 예전에 하나 딱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벌써 없어졌어요 제가 어저께 한번 양재동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시 오는데, 어? 간판이 없는 거예요. 금방 챙겼는데 왜 없어졌지? 없어졌더라고요. 명륜 진사갈비를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오픈을 하나 했더라고요. 친한 후배인데, 저하고 카톡을 한번 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한 지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장사를 잘하는 친구예요 장사를 몇번 해봤던 친구고 제가 느끼는 프랜차이즈 이 친구한테 어떨지 물어봤는데 굉장히 불안해해요 사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도 본인이 장사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 때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수술, 좋은 수술 자기는 바꿨고 니가 수술 차별화해서 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소스 되게 중요하다고, 다. 그래서, 와, 아, 진짜 큰맘 먹어. 나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 처음에는 잠깐. 원가를 절약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탄 쪽으로 열탄 쪽으로 가는데 이게 감히 상류상에 내놓을 수 없어서 한금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험보고또 이렇게 실험해보고 맛을 보니까 차이가 나요 특히나 탄 같은 경우는 끓깃는줄 알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참고 뭐? 쓰니까 고기 보내, 보내는 맛이 나요 음. 근데 또 어떤 이상한 차이는 또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낯설었거요 그래서 한, 3세 가지를 다가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은 참치이 눈맛도 있고, 딱 보면은 손님들이, 이거 가 보일 거 보는 손님들이 딱 아는 거딱동작할 때, 그냥 탄 거야. 진짜 3, 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기 자체를 정확하게 숙성했을 때가 맛있는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맹륜 진사갈비 가맹점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못 지킨대요. 왜냐? 가사 너무 잘돼서 모기 조절을 못하면, 그치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음. 하나더 그러니까 내일 또방에막 하라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역순 역순으이 그래서 어. 이 48시간이 안 되면 이 맛이 조금 아 나도 그게 한 38시간쯤 된걸 팔았는데 뭐, 퍽퍽하다는 얘이가 있고 그게 좀 문제가 될수있습 어. 손님 많을 때 손님 놓칠까 봐 솔드아웃 시켜야 되는데 그거 시키는 게 아까워서 많이 해놓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안 팔렸을 때는 또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다음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너무 많이 양념이 배기 때문에 본연의 맛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 키포인트를 아는 거죠 본사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직원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가맹점주 점주가 직원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 본사에서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고 오겠지만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직원을 컨트롤하고 시킬 사람은 가맹점주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사하는 사람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받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팅해주고 아이템 짤 필요 없고 나름대로 이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이점은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돈을 샀을 때 나름대로 이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프랜차이즈도 힘든 거예요 그런 교육들은 본사에서 끊임없이 시키긴 하겠지만 시켜서 될 사람이 있고 안될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내주기 바쁘기 때문에 다 내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망하겠죠 교육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못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그게 안될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장사는 본사에서 차려주기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핫하죠 강남역에 타이거 슈가 라고 또 생겼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대왕 카스테라 꼴 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막줄쫙 서있어요 근데 바로 옆쪽에 타이거슈가하고 비슷한 컨셉들이 벌써 두세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번 몰리면 확 몰렸다가 한번 불 꺼지면 싹 없어질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연한식당 명륜진사갈비 타이거슈가 확 몰리고 있는데 얼마나 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갈까요? 지금 연안식당 전국으로 200개 확 퍼져 있는데 몇 개나 결국엔 살아남을까요? 거기서 200개 중에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면 받으세요 본인은 살아남을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선택은 본인들 몫입니다 지금 반짝 유행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받으신다고 잘 될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가 오픈을 하고 컨셉 준비하고 뭐 한다고 잘 될까요? 결국엔 본인들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경험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오픈하면 되겠지 나는 할수 있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